예. 예. 아. 진짜 자유로운 형은 아니냐? 와, 크다. 시알이 크네. 두 개가? <웃음> 애들도 이눈해도 먹어야 되 그래도 사야지 오늘 사세요 가자 응. 수고하세요 워챠! 생일는 간식이지? 간식? <웃음> 음! 음, 시골에 맛! 영국 다 똑같은 슈크림 맛! 근데 여기 맛있지? 엄청 맛있다. 꽃에 오시면 들려보세요. 응. 아, 파이야 응, 나 슈크림 좋아. 음, 팥도 맛있네. 슈크림 먹을 거야, 팥 먹을 거야. 슈크림, 어, 팥도 맛있다. 팥이 진짜 맛있어서, 고무빵이 봐봐, 전체가 다 팥이야, 꼬리까지. 그러게. 꼬리까지 있는 게 처음인데. 꼬리는 원래 비어있는데. 팁, 티비야 티비. 티맵으로 절대 치면 안 돼. 이 티맵으로 치면은 산으로 가고 이태백 캠핑장을꼭쳐야 합니다. 어, 여기 완전. <웃음> <웃음> 안돼 그러면 윤호 다. 돼 사해, 사해. 귀엽 아, 안녕요안녕지 나가요. 아, 뭐? <웃음> 예! <웃음> <웃음> 예. 아니, 설거지예요 <웃음> 어, 설거지 어디서 해요? 어, 이모 따라가줄게. 근데 이건 <웃음> 버리는 거 아니에요? 어, 그거는 여기다 다 버릴 거야. 어. <웃음> 설거지를 뭐예요? <웃음> 이거 집게. 집게. 음, 바위. 이렇게. 사실, <웃음> 오늘 <웃음> 치우는 건더 많아. 아, <웃음> 싫은데? <웃음> <웃음> 다 좋은 경험이 되는겨. 지영으로 끓여놔이 먹지 그제? 와나 무슨? 음. 아초먹니까더지 않아? 나컵기먹어음야 이거 짜맛네 멀리 가지 마 위험해 안돼안 안 추워? 여기다가 저기 화장실 가서 닦아야 돼 그래 가서 닦아 연락해부터 연락해 유미야 연락해 하하하하하 It started on the wall. Yeah, the you can see. Yeah, h e camera. I d o n n o to go. o t e r go. i o t t c e <웃음> 와 와! <얘> 와! 신개념이야! <웃음> 힘들어서 그렇죠? <아니>, 손뜨고와 <웃음> 맛있게 김 나오려고 탈출하려고같아요 맛있어? 응. 응? 새우깡이 밥이야? 응. 내가 갖고 야겠다황당 음. 반대가 꼬라서 아, 빨판, 산기 지, 기럭지지칭지지이지 지렁이, 지렁이, 지이지이 지렁이, 지렁이, 지렁이, 이 지렁이, 지이지렁지렁지 육 <웃음> 개정이야? 아, 아, 아 유니가 먼저 했어 아! <웃음> 어 열한 살 되니 뭐 하는 짓이야? 기아이면안 <웃음> <웃음> 됩니다. 달라리. <웃음> 달라리? <웃음> 어. 여행의 끝은 롱보드 스파. 아 귀여워 이거 조형물. 어디가?